클라이밍도 함께하고 네 그랬던 경험이 있으십니다. 파타고니아는 이렇게 처음에 사진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창고에서 클라이밍이나 서핑을 같이 했던 동료들과 창업했던 회사고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는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 현재 이번 시한대 회장님의 개인 소유 회사면서 미국을 본사로 해서 일본, 호주, 유럽, 남미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지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메인 비즈니스는 뭐 클라이밍이나 서핑이나 그리고 스키나 스노우보드나 그리고 프라이 낚시나 트레일러닝을 할때 입으실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파타고니아 티셔츠를 입기도 고있 한데 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뭐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아웃도어 활동을 하실 때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의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기업하고 조금 다른 건 저희가 이렇게 어 이게 저희의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어 파타고니아는 좀 일반적인 기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희 비즈니스의 목적,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는 이유를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타고니아 비즈니스의 핵심이기도 하고 저희 비즈니스의 목적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사업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환경보호를 위해서 혹은 지구 환경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그런 것들이 되게 기준 이게 가장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 안에서 모든 비즈니스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파타고니아에서 2014년, 한, 한 15년부터 저희가 재생 유기농업이라는 좀그 당시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지금도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리제너레이트 오가닉 어그리컬처라는 농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파타고니아에서 이 재생 유기농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어, 지구 환경 위기가 걷잡을수 없이 심각해져 가고 있고, 어, 이 심각해지는 지구 환경 위기에 어, 가장 핵시, 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타, 대기 중에 대단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탄소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대기 중에 있는 탄소,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 탄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 대응 방법 중에 하나로서 농업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개발한 농법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로데일 인스티튜트라는 대단히 유명한 유기농 그리고 자연농 연구기관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사진 왼쪽에서 보시는 이렇게 모자를 쓰신 분이 들고 있는 뿌리가 대단히 긴그 품종의 밀이고요. 근데 오른쪽, 요 같은 사진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흙 위에 이렇게 어 약간 갈색으로 있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단년생 밀입니다. 1년씩 봄에파종해서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수확하는 1년생 밀이고요. 이분이 왼쪽에 있는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3년에서 5년 정도 경작하는 단년생 밀입니다. 컨자라는 품종의 단년생 밀인데,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뿌리 길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있죠. 그래서 어전 세계, 그래서 토양 속으로 흡수하는 탄소량이 일반적인 단년생 밀보다 훨씬 더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밀농장의 밀을 단년생이 아니라 뿌리가 훨씬 더 풍부하고 탄소 흡수량이 훨씬 월등한 단년생 밀로 바꾸고 그리고 더불어서 토양을 되살리는 농법 그러니까 대기 중에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식물이고 또 토양이고 또 바다이기 때문에 어~ 토 어~ 토양을 되살려서 토양 속으로 흡수되는 탄소량을 늘리는 농법을 이제 그 농법을 재생 어~ 유기농 농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타고니아에서는 이 재생 유기농 농법을 확산하기 위해서 뭐 식품사업부도 새로 만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생 유기농법에 뭐 농법을 다양하게 있지만 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재생 유기농은 재생, 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기농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당연히 뭐 비료나, 화학적인 비료나, 어, 농약을 치지 않는 그런 농법이고, 그리고 멀칭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 우리가 뭐 비닐, 잡초를 막기 위해서 비닐을 덮거나, 아니면, 어, 뭐 그렇게 농사를 일반적으로 짓는데, 뭐 비닐을 덮는 농법 대신에 잡초 관리를 잘 해서, 그, 그 토양의 수분이나 영양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닐 대신에 이제 커버크롭이라는 그 토양을 덮는 피복 작물들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자연적인 퇴비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어한 밭이나 한 땅에서 그 여러 가지 작물을 돌려 지으면서 토양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또그 토양 그 작물과 작물 뭐 이랑과 이랑 고랑과 고랑 사이에 그 다른 작물을 어 심어서 기르는 사이짓기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밭을 가는 것, 뭐 고랑을 만들거나 기계적으로 밭이나 논을 가는 그런 경운을 최소화하는 그런 농법을 어 재생 유기농 아 유기농의 농법이라고 이 지금 말씀드린 여섯 가지가 재생 유기농의 대표적인 농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재생유기농이 지금 오늘 종합재미농장에 종합 재미농장에 그 안정화 선생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농법이 어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뭐 전통적으로 원래 있었던 농법입니다. 뭐 후쿠오카 마사노부 선생님의 집한우라의 혁명이라는 책에서 사실 이 재생유기농법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농법을 자연농이라는 방식으로 대단히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켜왔던 농법이고, 그리고 뭐 지금처럼 기계농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뭐 농사를 짓는 소농으로 일한 그 대부분이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이 농법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데 지금은 뭐 대부분 기계를 사용하는 그리고 석유 에너지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어 대형 농업 쪽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 농법이 사라진 건데 저희는 어이 농법을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자연농 방식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소개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 농업이 특히 어 땅을 되살리는 재생유기농업, 자연농이 기후위기를 막는 해결책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어, 재생유기농법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파타고니아에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에 있는 재생유기농업, 뭐, 자연농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인데요. 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기농들, 유기농은 이제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시지만 재생유기농 또는 자연농, 그리고 자연농과 유기농의 차이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농사를 짓지 않으시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개념을 저희 브랜드를 통해서 알리고 소개하는 일들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거는 저희가 작년 4월에 처음 진행했던 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마르쉐 농부시장이고요. 이 마르쉐와 함께 어, 전국에 계신 자연 농가들을 이제 시장에 모셔서 어, 자연 농법으로 지은 그런 작물들을 판매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연 농 그리고 지구 환경 그리고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농법에 대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가능하면 이제 마르쉐와 함께 이 자연농에 대해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뭐 전문가 분들 초청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뭐 자연농가 대표적인 자연농가들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어, 이런 일, 이런 어, 이야기들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파타고니아에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저희도 시작 단계기는 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탄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 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방법도 있고 뭐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뭐 산업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겠죠. 전기 자동차를 바꾸고 뭐 이런 석유 석유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것은 좀덜 짓고 건설을 막고 이런 것들 이런 영역의 일들도 있고 하지만 그것 이외에 농업 특히, 토양을 되살리는 농법. 그것이 뭐, 자연농이든 아니면 뭐, 자연농, 이 개념이 대단히 넓고 광범위해서 자연농을 조금 적용한 유기농이라든지. 어쨌든, 어, 토양을 되살리기 위한 농법, 그리고 토양을 되살리기 위한 농부들의 노력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어,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나가려고 지금 일을 시작했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